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슨 영상을 올릴거냐면 은신사임당님의 그 전략을 A부터 Z까지 다 분석을 해드릴거예요 일단은 상세페이지부터 보치 보겠습니다 네, 요 페이지인데요 이 카테고리는 브러시 빗쪽이에요 애완동물용 브러시 빗 그리고 상품명은 강아지 고양이 털 제거 링키 반영구 돌돌이에요 여기서 제일 주력 키워드는 고양이 털 제거죠 그리고 판매가는 29,800원이고 할인가는 만원 할인해서 19,800원이에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할인가는 무조건 해주는 편이에요. 나중에 럭키투데이 하려고 하는 건 럭키투데이 때문에 하는 건데요. 넘어가겠습니다. 쭉 내려보시면 은 이제부터 상품페이지가 시작을 합니다. 이 영상 켜볼게요. 네, 뭐죠? 세척과 리필이 필요 없어요 이 고양이나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이 돌돌이 값도 되게 비싸거든요 하루 많이 쓰다보면 요 그리고 이게 그 반영구 돌돌이도 있어요 근데 그건 물로 씻어내야 돼요 그러면 되게 불편해요 근데 얘는 세척도 필요 없고 리필도 필요 없대요 반영구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 그 제일 중요한 문구예요 세척과 리필이 필요 없다 반영구다 한번 사면은 계속 써도 된다 이런 거예요 네. 청소기나 테이프로도 뽑히지 않는 털들도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네. 네. 세척과 테이프 교체가 필요 없고 털들을 자동으로 먼지통에 모아주기 때문에 시간이 절약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저렴하대요 리필 안해도 되니까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기존에 썼던 거, 한두 번 쓰면 끝나요. 근데 이거는 계속 쓸수 있어요. 사실 이건 약간 과장이죠. 저도 집에 돌돌이가 있는데요. 저는 진짜 오래 쓰는 것 같아요. 몇 달째 쓰고 있어요? 두 달, 세 달, 두 달, 세 달에 한번롤 하나 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반연구적이니까 리필이 필요 없대요 그리고 털이 모이면 은 쓰레기통에 그냥 바로 떨어지시면 돼요 와 대단하네요 네, 되게 보면 되게 좋아 보이는 제품인데요. 이거 원래 이 제품 이름이 그 이거 이게 똑같은 제품이 있어요. 그 후기 보면은 단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딱딱한 바닥에서는 못 하고 요 빨간색 이 빨간색 이 천이라고 했나 요게 그 약간 그 내구도가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대충 보고 이 제품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제품이랑 다른 제품 후기들을 쫙 봤어요. 보니까 장점들이 어느 정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쓰고 돌돌이도 같이 써요. 아, 도, 요것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끈끈의 돌돌이 있잖아요. 그두 개를 같이 쓰는 편이에요. 보통. 예, 세척과 리필이 필요 없는 링키 반영구 돌돌이. 요게 핵심입니다. 네. 세척과 리필이 필요 없어요. 반영구입니다. 예열어 네. 볼게요. 요거는 사실 이불 특화에요. 이불 위에 그 동물 털 떨어졌을 때 굉장히 제거를 잘해요. 어, 대단하죠? 그냥 말로만 털 제거를 잘합니다 라고 하고 그냥 사진만 났으면 설득력이 떨어졌을 텐데 실제 털을 제거하는 모습들을 영상이 아니라 영상은 사람이 클릭해야 되잖아요 영상이 아니라 움짤로 보여줍니다 요즘에스마트폰에 움짤로 그 영상 올리는 게 대세예요 움짤 대단하죠? 그럼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져요 우왕 이러면서 네 그리고 이제 마치 내 마음을 그얼어만지는 듯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누구누구씨 반려동물은 사랑하지만 은온 집안에 털 날라다니죠. 털과는 사랑에 빠지기 어려워요. 털치기 되게 귀찮으시죠? 마치 내음을 알아주는 듯이. 네. 매일같이 청소기랑 블러쉬 들고 청소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들입니다. 털청소 힘들어요. 롤테이프질 해도 돈이 들어요. 하지만 이제 해결이 되겠습니다. 네 단모랑 깊숙이 박힌 털도 쓱싹쓱싹 그리고 청소도 금방 끝나요 그 다음에 경제적이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빨간 거 기억하세요? 빨간 거 사용방법도 나와요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주의사항 물로 씻으면 안되고 딱딱한 바닥에도 안돼요 음, 뭐 이런 정도입니다 네, 상세페이지도 어느정도 잘 만드셨습니다 네. 괜찮죠? 이제 하나하나 하나 다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샘장의 스타일은 이분이 전직 피 d 출신이세요 그 다음에 유튜브 채널을 한번 그 제대로 운, 제대로 운영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비디오나 음짤 활용을 극대화하시는게 이번의 스타일 같아요 그리고 이분을 유입시키는 방법이 일단 이 링키 돌돌이 같은 경우는 SNS 영상 광고를 썼어요 그리고 체험단에 등록까지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제품이 하루에 130개 나갔잖아요 예, 그, 예, 근데 이게 한 달에 4,400명 정도밖에 검색 안하는 단어예요 고양이 털제거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고양이 털제거기 사야지 하고 검색하는 사람들한테만은 이렇게 물건이 많이 나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검색광고가 아니라 키워드 광고가 아니라 타겟팅 광고한거예요이 고양이 털제거기를살것 같은 사람들한테 광고를 한거죠 그런 사람들한테 너 이거 필요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한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 필요함을 몰랐다가 이 광고를 보고 어 이거 사야돼 이렇게 생각하는거죠 아까 전에 보신 영상 있잖아요 그게 광고예요 요거 보시죠? 요거 요거 요거 고양이 털날리는 거에 대해서 막 치우기 싫어했던 사람들한테 이 영상을 보여줘가지고 그 이게 진짜 필요하다는 거를 환기를 시킨 거예요 네. 뭐 요즘 인스타그램 광고는 페이스북에서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뭐 성별, 나이, 그 다음에 관심사, 요건 뭐냐면은 개나 고양이 글에 좋아요를 눌렀던 사람들한테 광고를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번에 광고를 어떻게 했냐면은,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드셨어요. 짠. 네, 이렇게 이분이 만드신 인스타그램 계정입니다. 네. 글을 클릭해 볼게요. <목소리> 카페를 보신 거죠? 네. 근데 보시면 특이한 게 좋아요가 27개에요. 이게 1월 1 5일날 써진 글이거든요. 이게 개인도 아니라 이게 제품 그, 인스타그램이잖아요. 근데 좋아요도 있고 댓글도 있어요. 왜냐면 은 광고를 하셨기 때문이죠 광고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넣셔가지고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몇개단겁니다 네. 요걸로 유입을 하신 거예요 유입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분이 이 제품을 어떻게 소식하셨는지 일단 제가 그냥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애완동물 용품 중에서 고양이 털 제거가 검색이 상당히 많이 되는 편이에요 이걸로 쭉 검색을 해요 검색하면 여러가지 제품이 나오는데 요지 제품에 딱 꽂힌 거예요 8,900원. 네, 힙힙니다이 제품이랑, 그 다음에, 파쿠파쿠. 이거 클릭해 볼게요. 네. 얘랑, 얘랑. 이게 한 8,000짜리에요. 얘도 반영구입니다, 반영구. 카페트에 털과 먼지가 잔뜩. 이렇게 쓱쓱 밀면은, 얘도 똑같이 털이 여기 쌓여가지고,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구조는 똑같아요. 근데 얘는 8,000원 그리고 요거 어디서 보신거죠? 이게 파쿠파쿠 파쿠 롤러 아까도 내가, 제가 빨간색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제품이랑 힘센장님이 파신 제품이랑 거의 흡사해요 얘도 안에 털하고 들어있죠? 여기 뚝뚝 털어서 버리는거예요 아니 근데 보니까 이미 팔고있는 제품이네요. 그리고 힘센님보다 훨씬 싸게 팔아요 신기하시죠? 이 네. 요거 직구하면 얼마냐면은, 8천원 합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는 반영구란 얘기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제품인데, 심사임장님께서는 반영구를 어필하시, 어, 어, 어필을 하셨죠 반영구. 그 다음에, 물 세척 안 해도 된다. 또뭐 있더라? 아무튼 그런 걸어필 하셨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제품도, 그, 누가 파는에 따라가지고, 누가 어떻게 어필하냐, 상습팩이 다 뜯어 고치느냐, 이름 바꾸느냐에 따라가지고, 팔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파코파코는 중국 회사에서 중국에다가 그 제품 제작을 맡겨가지고 일본에서 이거를 가져가지고 일본에서 다시 우리나라로 판매한 거를 이중간 상인이 또 파는 거예요. 건너 건너 건너 건너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넘어가죠. 근데 이 제품 이 제품은 사실 알리바바에서 1000피스에 2.95달러에 파는 제품이에요. 1000개 가져오면은 2950, 2950원인 거예요. 엄청 싸죠. 이 제품이 중국에, 일본에서 갔다가 한국으로 와가지고 판매하게 되면은 이게 공급가 거의 한 15,000원에 판매가 19,000원짜리 이런 제품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힘 있는 님은이 제품을 바로 국내로 가져와가지고 직접 파셨어요. 도매, 그 중간 도매도 아니고. 직접 바로 소매. 2.9달러짜리 가져오셔가지고요. 띠용. 1000피스에 2 9 5달러예요한 3,000원 되죠? 여기다가 뭐 대행료, 관부가세, 배송료 더하면은 하나 가져올 때 그냥 넉넉하게 그 원가를 한 6,000원으로 잡죠. 근데 이분께서 마지막 날에 하루에 130개 팔았어요. 네. 근데 판매가가 19,800원이죠. 근데 19,000원에서 원가 6,000원 빼고, 하나 팔때 광고비 한 2,000원 잡죠. 네. 2,000원 잡으면은, 그리고 잡비 1,000원 빼면은, 얼마예요? 8,000원 하면은, 하나 판매할 때마다 만 원이 남아요. 심상 이담님이 전에 말씀하셨을 거예요. 만 원짜리 하루에 하나씩 팔면은, 한 달에 30만원 벌고, 2개씩 팔면 60만원, 3개씩 팔면 90만원, 만원 남는 거 6개 팔면은 한 달에 180만원 버는다고요. 예, 네. 만원 남는 거를 하루에 30개를 팔면 얼마를 버는 거예요? 그러면 월순수익 100만원이죠. 네, 하루 만에 100개를 팔면 100만원 버는 거예요. 실제로 하루에 100, 130개가 나갔어요. 이 제품은. 이 제품은 진짜 인생템이라고 할 만한 제품이에요. 하루 100개씩 팔면은 한 달이면은 3천만원 벌어요. 심상인임님이한 달에 3천만원 번다고 말씀하셨죠? 이제품하나로 사실 증명을 하셨네요. 이런 제품 세개 파시면 은한달한달 한달 수익이 1억이겠네요. 왕. 말로는 쉽죠? 생각해볼 게 있어요. 이분이 알려진 거요. 고양이 털제우기 중에 제일 좋은 제품이 무엇인가? 사실 8천원짜리 파쿠파쿠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 그리고 또 파쿠파쿠 오러라 제품도 있었어요. 이거 해외 주가하면 8천원이거든요. 근데 요거보다 19,000원짜리 요거랑 똑같은 제품이 더 많이 팔렸어요 네. 아 이건 넘어갈게요 아 그리고 흰생들이 그냥 파신건 아니에요 쫑개서 가져와가지고 음, 약간 다르네요 근데 요게 파쿠파쿠가 요게 그아래 뭔가 더 추가된 것 같네요 이거를 그냥 가져오신게 아니라 적어도 이그 택배봉투에요 택배봉투에다가 제품 이름 적거 스티커를 따로 붙이셨어요 네. 그리고 패키지는 다시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름도, 제 이름도, 링키 돌돌이라고 붙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를 잘 만드셨는데, 그, 상세 페이지를 창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상세 페이지는 이쁘게 만들어야 된다. 상세 페이지는 이쁘게 만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상세 페이지는 무조건 제품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 여기 상세 페이지에 들어온 사람은 설득, 설득을 해야 돼요. 설득에, 설득에, 설득. 네. 그리고 광고하신 거, 인스타그램 광고. 이 광고를 근데, 이분 영상 광고 되게 많이 만들어 보신 것 같아요. 스마트 스토어에 적절한 영상 광고. 네. 그래서 월 3천만 원을 벌려면은, 네. 상품력이 있고, 근데 그 상품력이 있다는 게 뭐냐면은, 불편함을 해결하는 제품이에요. 차별성 있는 거. 불편함을 해결한다는 건 뭐냐면은,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 털치는거 진짜 지겹거든요. 짜증나요. 고양이 털이 싫어요. 근데, 털치는걸 되게 간편하게 할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면, 어머, 이거 사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차별성 있는 제품. 슈퍼마켓에서 살수 있는 제품 뭐 참치 선물세트 햄 이런 거잘안 팔려요 뭔가 온라인상에서 팔리는 상품의 특징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원가는 3달러짜리 요거를 국내에서 2만원에 파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소싱해 하고 패키지 다시 하고 이름 다시 짓고 근데 중요한 거는 전환법이랑 이 원산지 표시에 대한 그 지식 정도는 있어야 돼요 원산지 표시 그리고 물건을 구매할 아는 그럼 상세페이지를 설득력 있게 만드는 거예요. 1 0 0명이가지고5명을살수 있는 상세페이지. 네, 설득력 있게 예쁘게 만들지 마세요. 설득력 있게. 네, 그 다음에 광고를 해가지고 상세페이지에 손님을 몰아넣는 거예요. 네, 이거 하려면 은 우리는 소싱, 전환법, 상세페이지, 제작법, 광고 등을 배워야 되죠. 어쨌든 네, 되게 재밌게 봤어요. 저도 영상을요. 네, 다시 보고 다시. 어... 편집 없이 갈 겁니다. 네, 어쨌든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소식입니다. 저도 저는 그 마케팅 경력이 지금 한한8년된것 음, 같아요. 마케팅 경력 8년 그리고 저는 열심히 일했거든요. 네, 그니까막 농땡이 안 치고 열심히 마케팅 쪽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상사 페이지 설정 이렇게 만들고 광고하는 거는 알아요. 근데 문제는 소식입니다. 소식. 저한테도 괜찮은 제품이 온다면은 많이 팔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이게 그 위탁으로 위탁으로 물건 많이 파는 법도 있어요. 그거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거 말고 이번에 그힘생님께서는 소싱 해가지고 진짜로 이거는 흰생님이 휴식 하셨으면은 조용히 한 달에 3천만 원 가져가셨을 거예요. 유튜브 수익이랑 비유도 안 되죠. 근데 어쨌든 공개하셨으니까 네 3천만 원 수익을 월 3천만 원의 수익을 포기하셨네요. 를네 물론 제가 봐서는 이거 영상 올려가지고 조회수 한4만 나왔잖아요. 신세한댕 영상. 이거 따라할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가지고 아무튼 되게 아까워요. 저같으면 영상 안 올렸을 거예요. 네. 적어도 1년 동안 제 생각에 그래도 한 1억 정도 가져다 줄 그런 아이템이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 광고를 하는 만큼 그런 전환이 이루어진 아이템이 흔치 않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걸 보면은 심사위원장님은 돈 때문에 유튜브 하시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그 너무 그안 올리면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그냥 대강 올립니다 나중에 컨디션 좋으면 은 제대로 찍어서 올릴게요